제이소맨 놀이세트? 네, 이 제이소맨 놀이세트 말 있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너도 멋진 제이소만이될수 있단다 제이소맨? 오, 멋진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버님 아주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요 얼마 한다고요? 음얼마데요 온 가족이 놀수 있는 제인소맨 놀이세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무려 65만 5천원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안돼 그... 응? 잉어맨씨 제가 안방 서랍에 비상금 넣는 걸 봤어요 단미오씨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? 어! 그걸 보다니 어... 알겠다 사줄게 <웃음> 구매 감사합니다 r e 님 안에 꼭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안 읽어서 oh, yeah. 발생하는 일은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요 네. 뿅 not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여보 이게 뭐예요? 응온 가족이 놀수 있는 체인소맨 장난감 세트라고 하네 뭐? 체인소맨? 나 그거 알아 포치타랑 계약한 한 소년이 악마와 싸우는 애니잖아 체인소맨은 잔인한 19세 애이라고너 어떻게 봤지김 리안님 이거 상극이잖아요저 성인이에요 아 맞다! 어쨌든 아빠 빨리 가지고 놀아봐요 빨리 설명서를 읽어보라고 예? 음, 알았어 알았어 체인소맨 혜리 음, 신 세트? 체인소맨 어? 체인소맨이 되는 방법 전기토 악마를 찾고 계약을 하라 그리고 그 악마가 죽어버리면 체인소맨으로 태어날 것이다 음..라는데? 어? 포치타랑 어? 친해지고 계약을 해봐야 될것 같아 어? 포치타는 그러면 어디 있지? 어? 어 여기 있었네. 이제 포치타랑 친해지고 계약을 해볼게요. 포치타야, 포치타야, 우리 한번 친해져 보자. 어, 이리 오겠어? 오, 오. 포치타야, 이제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. 거기서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, 죽어. 왜 이렇게 안 죽어? 오 oh, 예! Yeah. 어? 내 몸에 뭔가 아 음. 제 심장에 포지타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제 가슴에 포지타의 꼬리가 생겼다고요. 이걸 당기면 오오 우와 리아가 진짜 최인소민이었잖아. 오 예! 멋있어! 오 예! 오 e 리못 떨려요! Oh 리아야, yeah. 넌 전기톱이 되었으니까 이 나무 좀 배워주겠니? 어? 어? 문제 없죠! 어? 어? 와! 와! 오! 그리고 다른 스킬 같은 건 없어? 엄청난 줄 보여드릴게요! 이건 머리에 있는 톱을 사용하는 스키이구야 오. 오 이거는 오. 주변을 오. 다 베어버려야 이야 와 우와, 멋있잖아 어예빵세졌다 안녕 리아는 체인 소매에들었으니까 음, 네. 당신은 어떤 느낌가 좋을까? 오 체인소맨 파워? 이건 뭐지? 파워? 파워? 이게 뭐야? 읽어볼게 파워 피의 마인으로서 자신의 피를 조력하여 망치, 도끼, 칼, 창등 온갖 듬종용 무기를 만들어 싸운다 별 동작 없이 손목에서 비를 피를, 피를 뿜어 거대한 크기의 망치를 순식간에 뽑아내거나 미리 뽑아낸 피를 원격으로 조력해서 무기를 바꿀 수도 있다 음 이런 능력을 가진 완전 멋있다. 됐어. 그럼 난 파워가 되어야겠다. 야, 여보가 엄청 예쁘다. 여보, 이 몸에게 꼬리 어? 도달한 것이다. 오, 왜투가 이상해졌어, 엄마가? 이 몸은 피에 금지려 있다. 오, 오이 망치가 생겼어. 훗. 오, 오. 오. 다 지겨버리겠다. 피로 망치를 만들었다 봐. <웃음> 너, 칼도 만들었잖아. 우와. 어때? 그래? 나좀 멋있지? 음. 야, 이게 바로 파워구나. 음. 음. 그러면은 나는 뭐가 돼볼까? 음. 그러면 나는 아키가 돼볼까? 특 설명서를 읽어봐야겠군 어? 나 머리에 꽁지가 생겼어 오... 까치같애 아키 체인소맨의 공식 미남이다 오, 어, 나처럼 공식 미남이고만 알단대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악마의 능력을 사용해 여우의 악마를 불러올 수 있다 손가락으로 여우의 머리 모양을 만들고 여우 울음소리인 콩이라는 소리를 내뱉으면 여우의 악마의 머리를 불러낼 수 있다 어? 진짜? 오우. 한번 능력을 사용해볼까? 음. 오 손가락으로 여우머리 모양을 만들면 여우가 나타난다는 거지 자통 오우! 아 우와 여우가 굉장히 귀엽잖아 목소리가 왜 저래요? 그리고 손가락 모양을 앞으로 만들면 통오 이렇게 아유! 앞으로 나간다 우와 우와 오. 우리 지금 망고 소리가 나요 <웃음> 이빨 뻐드렁니 어쨌든 나 굉장히 강해진 것 같은데 음. 자 그럼 요르르만 변신하면 되는데 뭘로 변신할까? 아빠 나는 그러면 마키마가 될래 에? 마키마는 음. 최이소맨 만화에서 가장 강한 데빌부터인데 나한테 음. 딱 어울리는 역할이 어 마키마도 요루루처럼 핑크색 머리인가봐. 응. 오, 오 그리고 한번 마키마 읽어볼까? 설명서? 마키마는 설명서에 무릎표 무릎표밖에 없어. 응? 마키마는 어떻게 만날까? 음. 응? 내각형 방장공 직속의 공안 데빌런트 요키마입니다. 당신들은 인간도 악마도 아닌 냄새가 나는군요.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네요. 당신들이 계약한 능력으로 악마와 싸워주세요. 요루루가 무섭게 변했어. 윙, 윙, 모든 루잉, 막혀 루잉, 주라 루잉, 악마를 반으로 갈라버릴 윙 음, 우리 가족들이 체인 소맨이 되었구만. 그렇다면 악마를 무찔러 볼까? 음 악마 어디 있어? 첫 번째 악마는 도대체 뭘까? 아니. 조건 토마토! 악마? 아빠... 저 녀석은 제가 처리할게 a <웃음> 야 o m 근데 스킨이 왜이래? a 는 덴지를 t 어넘 a 리 o m 요오 마이 갓너너 m a Toma. 신할게 a t 오 m a 야 o m a t o 신하는데 m 가 그럼 토마토 좀 갈라줘 o m a t 쑤아아아아아 오! 오! 와! 아아아아아 와! 니 <놀나> <네가> 엄청 세! 니 엄청난데? 이게... 짠데요 토마토 악마는 약한데 다음 악마는 뭐지? <놀냐> 어, 전 힘을 다 썼어요 어 <놀냐> 어? 좀비 악마다 파워! 니가 나설 차례야! 내가 한번 휘둘러볼게 핫! 오 망치가 회! 엄청 과한데어이 헉! 나도 도와주지! 헉! 이거 어, 종이가 저 들고 있어. 종이가 끝이 없겠는데저 본체를 때려야돼! 본체를 때려요! 본체를 때려! 가서! 헉! 오! 와 망치 엄청 세! 우와! 헛! 오! 우와! 와 엄마 멋있어요! 이우 오! 순식간에? 무섭구만. 그 다음, 악마는, 뭘까? 정말 기대되는데? 어떤 악마가 나올까? 와, 뭐야! 턱지 악마다! 턱지 와, 와! 몰라, <놀라> 이거 좀더 강한데? 좀 야, 니가 빨리 변신해서 어? 갈테야 내가 변신하대. 오, 박진 좀 센데? 오, 어? 비가 없어, 비가. 내가 뭐 유인하고 있을게. 그때 빨리 변신을 해. 알겠어요. 피 어? 먹었대. 이거 야, 야, 좀 세다. 와, 뭐야? 오, 어? 오, 파워 엄청 강한데? 죽여 버렸어. 엄마, 엄마 짱. <웃음> 어, 리아가 변신했어. <웃음> 좋았어. 오! 저거는 거머리다, 거머리. 내가 앞으로 가지. 이번엔 내가 상대해 보겠어. 오. 오! 뚝. 안 되겠다. 너무 가간데? 좀 멀리서 누가 유인하고 있어 봐. 내가 콩을 쓸게. 아, 아빠 도와줄게. 콩. 어이 빗 맞았나봐. 다시 다시. 빨리. 정확히 조준해서. 홍 됐다. 오, 와 거머리 한 방. 이거 <웃음> 악마도 별거 아니구만. 오. 그 다음에 어떤 악마가? 오 뭐야? 이건 뭐지? 아니 칼을 어, 든 악마인가봐. 검... 검의 악마예요. 검의 악마야? 이 녀석. <웃음> 제... 제 적이에요! <웃음> 엄청나게 세잖아! <웃음> 야, 뭐야! 지 진짜 나제인 소민이니까 내가 더 세! 도와줘! <웃음> 야, 그렇게 세다고? <웃음> <웃음> 나 도와줄게! 야, <웃음> 콩으로 도와줄게! 일로 유인해! 도와줄게! 아, 엄청 빨라! 도와줘! 어, 안 맞아! 안 죽어! 안 죽어! 안죽 어, 앞으로, 앞으로, 이번엔, 앞으로! 와, 너무 빠른데! 이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빠르네. 웃음> 와! 그래도 때리진 않는데, 우리를? 어, 안 때려, 우리는. 근안 때리는데? 뭐체인스만 때려, 이거. 아, 체인수만 그래. 때리는 그런 설정인가봐. 아, 아 잠깐만! 아. <웃음> 아, 괜히 쳤다! 아! 어. 그 다음 악마는 뭘까? 우리가 장, 오, 뭐야! 종이 악마? 종이 악마! 이걸 어떻게 이겨! 야, 여기서 보다니 반갑구만 아 뭐라 지야 못할거 같아 이거는 너무, 어. 와 아, 뭐야 아, 겁먹지마라 이거 겁먹지 마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해봐 어머 내가 갈게 열어야죠. 어 뭐야 나 겁먹고 싶은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강한게 많은데 내가 확인해볼게 내가 와 뭐야 아, <웃음> 뭐? 나도 방하고 싶은데? <웃음> 어, 아! 내가 상대해 볼게. 내가. 야, 밀려나 가까이 가지 마요, 너. 내가 총이 한방잡걸다고 야, 엄청 무서워, 이 악마. 네, 우리 가족 가리... 우리 가족들, 우리 가족들, 악마 잘 상대하고, 나는 땅굴 속에 숨어서 행복하게 살게. 간다. 콩, 콩쏘 할게, 마지막으로 콩. 와, 뭐야. 야, 땅굴까지 들어왔어.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. <웃음> 우리 갈스를잘 싸우고 있겠지? 어... 와, 무섭단 말이야 아... 총아, 총악마는... 너무 무섭다 이제 체인 수맨놀이 끝이다 끝! 와!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! 어? 그만하자 아 어, 무섭다 야 좋은 세상 만들요아까부터 <웃음> 아, <웃음> 무슨 좋은 세상! 여러분들 아무래도 총악마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